<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나에게 골프란? 나에게 골프란? 저에게 골프는 골프는? 안녕하세요 지큐 독자분들 이지연입니다 작가 김충재입니다 발레리나 이주리입니다 아나운서 정인합입니다 모델 임지섭입니다 배우 이혜경입니다 포토그래퍼 최용빈입니다 저는 전 스케이트 선수 지금은 해설위원과 박승이라고 합니다 친지 딱 이제 2년 정도 된것 같고 코어는 뭐 골프 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작년? 여름?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골프 신생아 수준 네. 10년이 훌쩍 어, 넘은 싱글을 치고 있어야 될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골프란? 오늘의 운세? 새로운 도전이다 서른 살밥이다 일상인 것 같아요 제2의 무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 피업할 때는 항상 어찌나 이렇게 긴장이 되던지 마치 무대 같은 느낌이어서 관객의 박수 소리에 제가 희열을 느끼고 또 무대에 대한 갈증이 항상 생기는 것처럼 골프도 손이 가고 가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늘겠죠?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과 조금 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런 좀 격한 운동에 적합되어 있다가 골프는 굉장히 정적인 운동이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많이 얻고 있고요. 또 골프 또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승부욕이 또 생기는 분야여서 또 하나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골프 치러 가면은 또 누군가 이렇게 만나는 교류를 하기 위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꼭 나가게 되면 꼭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양세찬 형님이나 강재준 형님이나 혹은 뭐 이성균 형님이나 현빈 형님이나 꼭 앞뒤 팀으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골프는 또 멤버가 그만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남이 또 골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밥한끼 먹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골프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골프만 치는 거그 이상을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한국인이 같이 밥한끼 먹는 것처럼 저한테 있어서 골프는 밥이다 <웃음> 밥처럼 좀잘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 끝나고 가볍게 인도어 연습장을 간다던가 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일상이 될지 몰랐는데 <웃음> 언제쯤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골프를 아침에 치거든요 코어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골프란 오늘의 운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제일 애매한 나이 30살 고 쯤에 제나이때뭐 어른들 사이에 낄 수도 없고 애들처럼 할수 없는 약간 그런 애매한 포지셔닝의 어, 골프 실력 제 골프 인생은 과도기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아직 백돌이라 공을 진짜 많이 치거든요 근데 그몇번안 되는 그 나이스샷을 확 날렸을 때 그때 그 소리와 쾌감은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해야 되나? 그 나이스샷 하나 때문에 골프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나이스 샷 하세요.